추구집, 열한번째입니다. 세연어탄무기요. 자다학피연이라. 숭작연계께요 월위 독서 등이란 화락연 불수요 월명의 무면이란 월작운간경이요 풍위 중리금이라 추구집 열두번째이다 국수월제수요 농화향만으리라. 여 등전주유 유월청하추람 세거인토폐기후 추례수여방이람. 우후삼여무기요 풍전초사취루다 <목소리> 추구집 열세번째입니다 인분천리외요 흥제일배중이라 준의 무분별이오 인정유천심이람 화락이전춘이오 산심연후사라, 산외산불진이오 노중도무궁이라. 번입니다 일모창산오, 니요 천한 배옥비니라 소원행가허리요 장문전무다라 풍청등이며. 월록복난성이라일목계 등시오 천한초입첨이라 추구집 열다섯번째입니다. 야광천저수요 강청월 근니니라 풍구 군비 아니요 월송 독거 주람 세우지 중간이오 미풍 목말지람 화소성 미성이오 초제루 난간이라 추구집 열여섯번째입니다. 백노천점설이요 황행일편금이럼 투리천기의 금이요 강산일화병이란 조속지변수요 승고월하무니럼 도천파저월이요, 선압수중천이랑. 추구집 17입니다. 조산백운기요 평원방초록이람 수연천궁벽이요 풍여월상청이람 산영초불출리오 월광소환생이라, 수주 포환모리오 산우, 단부연이라 추구집 십팔입니다. 월이 산년개유 일하 누흔수라. 천장 거, 무지, 비오 화로, 첩, 불, 레, 람, 초, 월, 창, 군, 궁, 이오 유, 성, 창, 사, 시, 라 소지 황금추리오 계문반복내라집 열아홉번째입니다 조축화관 접이오 이쟁초중충이라 조헌사등수유견백핵도문이라 고봉탱천니비유 장강할지걸어벽해황룡택이오청송백강누라. 추구집 스무번째입니다. 월도, 오동, 상, 이오, 풍, 내, 양, 류, 변, 이랍, 군, 성, 진, 벽, 천, 이오, 낙엽전추산이라 참노약청파유호조명구지라 우후간생스리오. 풍전송추금이라